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목소리> 못찌 팔이 약간 아픈 것 같아요. 보면은. 왼쪽 다리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아파 보여요? 림핑 신드롬 림핑 증후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직접 겪어보았고 찍은 영상도 있어 교육자료로 만들었어요 팔이 아파 보여 백신이란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하면 우리 몸에서는 가벼운 증상 또는 아무런 증상 없이 몸에서 면역력을 키워 진짜 병원체가 침투해오더라도 이를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약품입니다. 음... 팔이 아파보여... 림핑이라는 단어는 축 처진,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절다 라는 음. 뜻이에요. 왜, 여기 집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탁 해야 되는데. 아픔. 고양이 종합 백신에 들어있는 칼리시 바이러스가 관절에 영향을 주어 다리를 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뭐지 이상해요. 약간 달달달 떴는데? 졸려서 잠, 뭐지? 왜 이렇게 되지? 떨어. 오, 떨어. 진짜 떨고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왜 그래. 괜찮아. 별다떠는 것도 약 부작용 그거겠지?어?왜 떨어?보통 접종 후약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고열, 궤양, 구내염, 구토, 설사, 발작,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어 뭐지 왜 이렇게 떨어?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긴장인데 너덜 넣다니까 덜, 오 지효 어린 고양이들이 첫 접종을 할때 대부분 나타나지만 간혹 성묘들의 추가 접종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접종 후 2, 3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여 한쪽 다리 여기가 아픈가 봐요. 여기는 잘 짚는데 여기를 못 짚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지만 잘 응. 지켜보고 혹시 골절이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냥 놔두면 낫겠지 하지는 마세요. 어찌야.. 어떡해. 조해서 어찌 가자.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